아, 정글 요자가 이번엔 원딜이야? 원딜 캐리 아니야 말이.. 아휴 역시 마스터 100점이라 그런가? 원딜 캐리 하러 보네? DRX인데 원딜 캐리 하겠어요? 아 자신 있게 쌀 후픽 뭐냐고 근데 오늘 드립 하나 가겠습니다. 자 문제 낼게요. 요네가 좋아하는 음식은 마요네즈. 자 쌀러스 상대법 첫 번째 하나 딜을 한다. 아 쌀가 출발하기 때문에 이건 안 합니다. 헤헤 헤헤 헤헤 헤헤 헤헤헤헤헤헤헤헤 嘿嘿嘿嘿嘿우嘿嘿嘿嘿嘿嘿 헤헤. 헤헤. 嘿嘿嘿嘿嘿嘿嘿嘿 헤헤 헤헤 헤헤 헤헤 嘿 와, 멘탈 진짜 찢어지겠다, 야. 야, 진짜, 어떡해? <웃음> 다 먹었네, 일레비야. 방금은 도와줄 수도 없었다. 아유 우리 탑도 죽었네 이러면 어유 괜찮아 싸이 빼는 순간 바로 킬내줘싸이은 평타 딱두 대만 치면 되거든요 어? 깔끔 어 뭐야 얘아유 진짜 하지마 원래 제드 챔프가 박는 챔프라 그래요 야 근데 탑의 균형이 끊어졌네? 이러면 이제 바텀 지면 게임 많이 힘들긴 하다 레이스 리드 는 완벽 하게 끝남. 이 것도 바텀 한물 로밍 갔다오 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잘 피해, 잘 피해. 야 무섭고 여기 온 어! 아! 어. 어. 어! 이게 이렇게 됐네. 안될 걸? 와, 되네? 안 돼. 솔직히 좀 약간 그 방금 멋있게 좀해 보려고 했어요. 가줄게 가줄게. 어 맛있겠다 레드불. 이걸 렉사이오면 개꿀인데. 컴온! 컴온! 아칼리 모임? 여기로 올것 같지 않아요? 그렇지! 어우 카멜 굿 <웃음> 야, 근데 렉 사이 존나 불쌍하긴 하다. 하루 종일 등껍질만 올리다가 죽어야 돼. 내가 렉 사이였다. 난 진짜 바로 탈주했어. 그냥 어? 나갔어요. 그냥 설마 이거잡 잡... 잡았죠? <웃음> <웃음> 너무 맛있고 <웃음> 부러움이 기억나냐고 <웃음> 아 기억나지 당연히 력을 <웃음> 보여주지 못막지 못막지 우와 캐리아씨가 <웃음> 캐리아씨 아닙니다 이거 닉네임 캐리아씨 말한거예요일대1 나중에에요 나중에 탑 도와주십자 또 아 지금 너무 제대 재밌는데? 전장의 신. 아니 얘네 왜 그래? 스팀이나? 삼이라 잡는 법 따로 있어. 붕, w, e, Q. 일궁 먼저 쓰고 그러면 뒤로 빠지거든 W2 쓰고 e, Q 아 이거까지 안쓰네 얘네가 포기해서 그렇지 원래는 이렇게 쓰면 3이라는 100% 잡아요 1대 1은 셀 <웃음> 지금 채팅 뭐하러 칠까 아 하드캐리 중이다 당연히 피읍해 아, 피읍! 피읍! 아왜 아, 판이 이러냐고 다 노잼판 만드냐고 전부 다 굿. 아! 와! 요! 아! 지렸고. 역시 캐리아 닉네임 달고 있는 사람들은 좀 잘하나 봐. 질량 한번 볼게용가스다 역시. 역시는 가스다 <웃음> 렉사 2000.